가지고 예. 이제 이걸 뜰면은 예. 뒤에서 죽는 사람들이 한2 0명 정도 해도 이 이걸 못 따라와요. 아, 아, 열명 어. 상처 안니까? 열 명을 상치 않나요? 자, 경북 경산에 한국농산TV가 나왔는데, 오늘은 대추나무를 수확하고 있는데요, 그죠? 예. 보통 옛날에 대나무를 때려쳤는데, 예, 예. 이게 신기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대추수확기라고도 부르고, 네. 동력수확기라고도 또 불러요. 어, 또 이거, 이거 처음 보는데, 저는? 예, 녹은 지 저희가 공급한 지한 15년 됐어요. 아, 15년이나 됐니? 예. 지금은 아. 조금 이제 가볍게 나와있어요, 이게. 아, 많이 개선이 됐나 보네요? 예, 예. 아. 자, 그럼 여기 어떤 건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요 네, 대합니다어디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요. 오래됐지요? 아, 이거 근데,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대륙상 딴데? 아, 그전에는, 옛날에는요. 예. 이대로 저렇게 땄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기계를 땁습니다 예. 대륙 땄때도 힘드셨었죠? 그렇죠. 어... 아, 예. 능률도 안올라고 그때 힘들었습니다. 예. 이게 편한지이뭐예요아이 빠르지요, 일이. 예. 일이 빠르고. 사람이 편하지요. 예, 아. 빠르고. 예, 예. 하루에 이거 가지고 작업을 얼마 만큼 많이 할어요 예, 하루에 보통 8평 안 1,000평 할 겁니다 지금 두 대가 지고요두대가고 아, 두 하루에 1,000평. 예, 뭐 이제 하기 나름이에요, 이제 뭐못할 어...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 좀 틀릴 수 있어요. 어... 인력에 비해 가지고 1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아, 아, 그러면, 그, 얘그 하나로 그 10명 이상이게 한다는 거구요 그렇지요. 이한대 가지고, <웃음> 예. 이제 이걸 떨면은, 뒤에서 죽는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해도, 이, 이걸 못 따라와요. 아, 열매가 상처가 아닙니까? 상처는 열매는 상처 안 나요. 어 예, 예. 왜, 왜 상처를 안나죠 이게 진동을 올려가지고 떨기 때문에 상태 안 납니다, 일면에. 아, 열 예, 예. 깨끗한 거예요? 예, 예, 깨끗하잖아요. 아... 보세요, 깨끗합니다. 아... 짱때려도 깨끗하고 좋은데요. 예. 뭐 가끔 깨지는 수도 있죠. <웃음> 대추가 많이 면 깨지고, 예. 나무를 때리면 괜찮 고요 아... <웃음> 와... 네어깨 어, 올려맸을 때 어깨에 진동을 좀덜 받아요 쿠션이 두껍고? 네 어. 허리나 어깨 주에좀 무리가 덜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 하루에 몇 시간 작업을 하세요? 하루에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거든요 근데 괜찮은가요? 네 며칠 동안 작업하실 거요 이게 보통 한 한 포렉에서 20일 사이 그 무겁다는 느낌보다는 안정감이 좀 들고요 야 이거 이렇게 쭉 해도 좀 생각보다 편한 것 같아요 일하기가 아 이것도 치파렐리였어요 치파렐리 예방제기 전문 회사지만 네. 그 회사에서 동력 수확기 어. 밤 수직기 여러 가지를 또 만드냅니다. 블로아까지. 아 그럼 이거 대추 수확기로 지금 예예. 예. 아 나온 거네요. 아 처음 봤을 때 나무가 막 흔들리는데, 아, 수십 년 생된 나무를 가지를 잡고 이제 흔들면은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은 다 어, 진동에 의해서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이게. 100%는 떨어지지 않고, 한두 개는 남았는 거는, 네. 이제 대나무 작업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 야, 예전에 저렇게 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나무나 사람 손으로 수확을 했는데, 지금은 기계가 이제 대신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대 길이는 기본적으로 2m10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2m50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네. 그보다 더 높은 호두나무나 이런 쪽에서는 뭐 4m까지도, 5m까지도 장착은 가능한데, 평균적으로 저희들은 한 3m 54m 밑으로 쓰셔야 돼요. 어... 예, 지금 대추 나무는 2m 50까지를 쓰는 게 권장합니다. 갈고리 같은 게 있는데, 저거 딱 걸어가는 거죠? 거죠? 예, 후크라고 하죠. 후크. 예, 6cm 정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음... 그 이제 흔들면 한 1톤 이상의 힘이 나무에 전달이 돼요. 음... 엔진이나 이 미션 하나부터 열까지를 치판넬리 회사에서 모든 것을 제작합니다. 엔진까지. 음. 그래서 내구성이 좋고 물론 이제 시중에 가면 은 이보다 저렴하거나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게. 저희들도 이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수십가지의 엔진이나 뭐 수확기가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이제 재패하고 음. 이것이 이제 여기에 한 95% 한 이상이 다 전국적으로 공급이 돼 있어요 이게. 스위치를 아, 예 오늘 하고 연료 펌프가 있죠 여기 그걸 이제 아, 누르면 이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초크레버가 있어요. 이걸 옆으로 이렇게 밀면은 이 초크가 작동이 돼요. 시동을 걸고 나서 이제 악셀레다를 당기면 초크가 내려가요. 음. 이 부분이 원인치가 됩니다. 음. 지금 이제 한번 걸었던 기계는 초크레버 작동하지 마시고 그냥 걸고. 자, 이걸 할때 이렇게 하고 가지에 걸려서 안, 안 벗겨질 때는 안 벗길 때는 이걸 이제 돌려야 돼요, 레버를안 빠질 때 이것까지 돌리면 은 빠져요, 이게 아, 그 이거를 그러니까. 예예 이 갈고리가 나무에 걸려서 안 빠질 때는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서 빼면 되는 겁니다 대추뿐만 아니라 뭐 산수유, 헛개나무, 헛개열매. 그러고 이제 오디. 그러고 이제 또 호두, 은행. 이제 열매로 해서 흔들어서 딸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Here we go.